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판짝이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이탄을 제가 이렇게 내보냈는데 아주 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국에서도 아직도 새로 나온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영향력 있는 그 소위에서 온팽이 같은 분이 나왔다고 아직도 그분을 부추켜서 그 밑에 두분 두분 해가지고 그냥 일거에 팀장을 보내는 그러한 직급 도전 그러니까 판짝기를 갖다가 아직도 하고 있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무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겨, 어, 경을 치는지 한번 이제 두고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그렇게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해결책을 갖다가 얘기해야 돼그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근데 시스템을 하지 않고 무슨 배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 천재 같은 사람들이 64년 동안 초기 15년 동안에 얼마마한 연구 그리고 수많은 시행차업 끝에서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만든 것이 시스템입니다. 아메이가 아, 32년 전에 한국에 상륙했을 때 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시가 돼서 전 네트워크에서 성공의 8단계 에이 스텝을 갖다가 안 쓰는 데 있습니까? 좋은 공연은 우리 실장에 맞게끔 조금만, 그, 실정에 맞게끔 바꿔서 쓰는 거지. 왜 검증된 거를 갖다가 돌아서 가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두 가지만 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먼저 초대에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전,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수, 수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분들이 판짜기 조직에 그거를 갖다가 아직도 고수하고 한다는 건 그건 정신병자들입니다. 거기에 그 빨간물이 들을대로 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다 그냥 낱낱이 전부 다 그냥 100% 오픈 110% 오픈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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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찰스 다이윈이 진화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주,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찰스 다이윈을 갖다가 가장 진화론에 효시로 치고 가장 어, 그 영향력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가 지금 현대 사회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에,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찰스 다이윈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현명한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그거는 명백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렇게 진화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우수민족들 뭐 하지만 은 변화에 그 대응을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다 사라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디안 같은 경우가 아 그런 경우 도있고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은 플랫폼 사회에요 플랫폼 은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얘기 하더라도 플랫폼은 박한기 회장님 같은 분 정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걸 갖다가 따라서 하면은 우린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애터미는 완벽한, 그것도 아주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아주 전형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냥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판국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3C 회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 섰을 때 얘기 꺼내 쓰는 게그 3C입니다. 3C의 약자가 뭐죠? 예.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두 번째 C가 뭐죠?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찰스다인이 얘기했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냥 싹 없어집니다. 본부장이 되고 총장이 돼서도 소리소문 없이 없어지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국장은 셀 수가 없고 팀장은 보이지도 너무나도 많아서 뭐뭐 세일즈 마스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묵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국장을 했다는 분들이 시스템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질러서 가는 거예요 가,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아니란걸 모릅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도 무지 목매할 수가 있단, 있겠냐는 얘기죠. 어쨌거나, 자, 두 번째 C, 체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 회사에서 이제 강력한 철퇴를 갖다가 그룹별 N가 차등, 차등 적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향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가 변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기회라는 게 위기와 위협과 어떤 기회의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지금 이런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제세 번째가 뭐냐면 챌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여태까지 성공한 자들의 거의 다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갖다가 끊임없이 한 사람만이 성공을 한 거지 뭐좀 한다가 뭐 한다고 뭐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그리고 새로운 거 아무런 시도도 안 해보고 좋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거 못해 그리고 그리고 무슨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아, 만만해가지고 누구나 한다그러면다 이거 해서 연금소득을 갖다가 난 이, 월에 1억이네 월에 뭐 천만원이네 그러고 살지 누가 그렇게, 그, 저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또 그, 그 방법을 찾자고, 수많은 그 천재 유태인들이 그걸 갖다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갈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뭐군더더기도 없이 딱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가 뭐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3C의 첫 번째. 선택을 하십시오.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든가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색해 보다가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태까지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계속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책 나가는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가 무슨 뭐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제지도 받지 않고 3년 동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책은 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중에 발 빠르시고 회장이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십시오. 이 책을 선택을 하십시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걸 하시고 아이 그런 것도 없고 걸어있게 집대성해서 써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알기 쉽게 써놓은 거. 이책 시스템 가이드, 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이게 애터미에 특화시켜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애터미 요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배우고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자세가 돼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저한테 연락도 오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1년 뒤가 되면 은이 책을 안 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선택해서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 마이크로 유튜브를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 직급 도전 뭐 반짝이 그거에 환멸을 느끼신 분그 다음에 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닌데. 판매사를 가보니, 그냥, 그 다음, 그 다음 날서부터 그냥 빵피빵피 빵피비. 뭐 하나도 제대로 한거 없이 그냥 카드만 긁어놓고 했으니, 그 당연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허무함을 느껴졌으면은, 뭔가 그때부터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뭐 많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조용히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서, 하시는 분 중에는 윤영주 총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그 스피치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아, 실체가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분 말 중에 한 지금 12년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월에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걸 아주 당당히 밝히세요. 총장이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총장하면 원래 우리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하고 싫은 사람하고 근데 자기는 네트워크 같은 거안 한다. 싫은 사람하고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좋은 사람하고 해도 네트워크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지금 센터장 중에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센터 앞 눈이 멀어가지고 별의별 치을다 하고 이제는 그게 다 맡겨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안 해요. 왜? 여태껏 누렸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득권인데 그거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득지 않은 사람 그리고 변화를 할 생각도 없고 빨간물에 들어서 계속 그것만을 그 옹립하려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죠. 다른 거를 선택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영사업인데 그리고 시스템은 누, 누가, 누가 그거를 갖다가 다또가르켜주고 스폰서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영사업이니까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을 보세요. 세번 정독을 하십시오. 왔다 갔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을 때한 자리에 앉아서 정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쓴 책이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네트워크 경험하신 분들은 잘못된 네트워크라도 여태까지 잘못해 왔더라도 읽어보면 이래서 안됐구나 이래서 안됐구나 그런거를 느끼게끔 제가 써서 절창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거 세트입니다 세트 이 핸드북 지금 이게 3년 됐습니다 수만 권 수십만 권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매일매일 에이코와 액션5 해가지고 이것만 읽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대로만 그냥 하면은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걸 또 스피치 할때 스피치 할때 그걸 보라고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했던 거를 메모를 해 놓고 그래 놓고 그거를 우리 저 센터 미팅 할때 어 제가 그 식순을 적어서 이렇게 해놨듯이 그냥 그거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1분 스피치하고 액션5 스피치만 이거 적어놓은 거 보고 어 생각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워크샵국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얘가 있다면 은 얘는 연습장이에요. 이거 무지 중요한 거죠. 이거만 보시는 분들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손 엉터리로 하고 있고요. 얘를 보시고 이걸 또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5천원짜리입니다. 그럼 이거 이거 보시고 세번 보시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근데 어1분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 분은 여기서 그게 기본이죠.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게 굴러가야지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PB나 행동하는 부분은 뭘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세세마 플랜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이0천 원짜리 이걸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 나오신 에이전트가 팀장을 갑니까? 어떻게 처음 나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자기가 좌측에 우측에 두명두명씩 갔다가 전부 다그다 카드질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맛박이 깨지든가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든 아니면 세미나에 가든 스폰서 얘기를 듣든 애터에대해서 요즘은 뭐 앉아서도 얼마든지 동영상 보고 뭐해서 다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에게 판단을 해서 첫 번째 큐를 맞추세요 큐 내가 30만 pb를 내가 진짜 내피 같은 돈 가지고 내가 연구하면서 쓰는 게 플라시보 쇼크까지 있어 가지고 큐가 돼요 그 다음에 좌우에 한 사람씩을 어저 초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얘기하고 꿈을 전달하고 또이 사업을 하는 방법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도 큐큐 Q. Q. 그렇게 되면 일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타임, 일티, 원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좀더 가다 보면 그분들도 또한두 사람 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나도 또더사배를 하고 해서 자랑하고 입소문 내고 하다 보면 어 그렇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큰 부담 느껴요. 어차피 있는 거 생필품 바꿔 쓰는데 가격도 좋아, 품질도 좋아. 한두개 쓰다 보니까 야 얘는 다 좋네. 내가 왜이렇 몰랐지? 그리고 자생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쓰게끔 자꾸만 관리를 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게 우리의 우리의 일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그걸 안 하고 위에 올라가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직급 도전판에도 그거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러그 방법이 판짜기를 해서 남을 이용해서 가서 지금 그렇게 임페리얼 대고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업보라고 봐야 되겠죠. 1T, 2T, 3T, 4T, 4T가 되면 은 자동으로 반판매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힘 받아가지고 6T, 7T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7T까지만 가면 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판매사가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좌우가 있어야 없어요. 좌우가 이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고 하나씩 올림픽 정수처럼 1초로 갖다 당기려고 그그 그 노력을 하듯이 1t 1t 2t 2t 2t 3t 2t 3t 2t 3t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7t 8t 할 때는 자동 오토 팝니다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랭이 찢어질 일도 없고 그막바이 깨질지가 없잖아 어떻게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야지 다리도 짧은데 어떻게 대여섯 계단을 갖다 한방에 그냥 8T 덟계단 하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찢어지고 막바에 깨져가지고 지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년을 하셨다 그래도 나 계급장이 그래도 10년 국장이야 나 본부장이야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은 2T 3T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시작은 반인데 이제부터 다시 시스템 나가 아주 입각해서 이 책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 제가 우스서한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를 갔다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때 결혼식 처음 그 사회를 보는데 전들 무슨 뭐, 뭐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 그 웨딩 회사에서 이게저 식순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거 있어요 우리 저제책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센터 미팅 하는 거, 오픈 멘트, 그,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주제 강의, 그 다음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1분 스피치, 액션 5 스피치, 그 다음에 크로징 멘트. 여섯 그 개로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워크샵이 있을 때, 롤프레이 있을 땐또 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순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식순을 하나 딱 주고 그 사회로 보라는 겁니다. 저도, 어, 예의 주시하고,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어, 결혼식에 이렇게 가서, 어,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하고, 그 틀리니까는, 아, 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갖다 한두 번 봤어요. 저도 첫그 사회를 볼 때. 한번그 식준에 의해서, 몇번 남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한번 내가 남들은 멘트 짜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그건 1 0 0 번을 넘어야 되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은 뭐, 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책을 세번 읽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분 스피치에 어줍지 않게 해보고 액션파이브 스피치에 어줍지 않게 해보고 나 혼자 거울 보고 해보든 아니면 그러다가 또 파트너도 한두분들 아니면 옆에 같은 동료분들 워낙 다 개판이니까 다 판짝이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터 뜻을 같이 하는 분 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가 나게 돼 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되네 오, 금방 되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윤영주 총장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크라운 중에서는 이승희 크라운, 그 다음에 최시혁 크라운이 가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했던 나름대로 정해진 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한 사람의 가장 올바른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이 뭐 그쪽 계열에 계신 분이지만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스피치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승희 크라운이 크라운밖에 안 됐는데도, 저 당연히 뭐, 그저 시스템 그거 해갖고 abr 인가 그걸 갖다 이렇게 어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잖습니까 근데 그것도 직급 도전파들이 들어가서 상을 전부 다 가짜 인증샷 놓고 해가지고 그냥 해머니 100박스를 받아내고 그냥 때거리로 깡패들처럼 몰려다니고 그런 바람에 그게 퇴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그분의 진정성 있는 그 멘트나 아, 진행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분 제대로 시스템을 이렇게 저처럼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그 맥락을 알고 나름대로 스스로 고민하면서 시, 실행에 옮기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옮기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그분들 크라운 갈때 제가 뭐저 존재나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책을 갖다가 388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책을 갖다가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책부터 읽으시라고요. 인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세가 나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 방향성을 잡으려면 은 책을 읽어서 아,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은 내 방향성이 설정이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하든 아니면 파트너들하고 하든 나 혼자 라도 하든 그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사람은 굉장히 무겁다가도 그때부터 서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아이게 가능성이 있네 어 나도 되네 그래서 자 이승 희 크라운 대단하신 이승 희 크라운이 abr 하고 회사에서 비즈니스쿨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제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건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회사에서 하는 건 시스템에 그 좋은 x 말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게 시스템은 안. 시스템은 회사에서 주관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우리 자영사업자들의 그거에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단계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누차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수박 겉핥기 식이지만은 정통적인 걸 갖다 이렇게 그 강의식으로 이렇게 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둑 답답하면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이승이 크라운은 사, 사업자인데 그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서 거기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분이 워낙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아, 근데,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시스템이에요. 이건 정정당당하게, 이건 100% 시스템입니다. 그,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 스쿨하고 ABR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겁니다. 아, 저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어 가입을 하든 나그저 대학원 코스에 들어갑니다. 무슨 ABR 뭐에 들어갑니다. A코스, 뭐 B코스, R코스에 들어갑니다. 뭐다계해서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선택적인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어프라이 한 사람, 지원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고 이시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무학자든 할머니든 아주 80이 넘은 할머니든 누구든 요대로만 하면 된다. 글을 못 읽는다? 근데 말은 할줄 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어, 남이 일분 스피치 하니까 나도 일분 스피치 그래. 전직현직 이렇게 묶어 해서 했어. 그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누구나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시스템이지. 선택적으로 나는 지원한 사람만 하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구분을잘 아시고요. 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워크숍 북이 있는 거는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하세요. 변화를 안 쓰던 거를 갖다가 쓰고 스피치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같이 스피치를 하고, 같이 그러는 과정에서 팀웍이, 팀웍이 고양이 되고 해서 그때 누군가가 초대가 됐을 때 그동안 연습했던 거, 그동안 같이 했던 것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한 사람이 야, 저렇게 하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어, 재밌겠네. 어 그리고 저 선배 사업자도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그냥 복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변화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다 멸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워크샵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변화를 추가하다 보면 언젠가 딱 도가 이게 딱 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였네. 그럴 때가 그때서부터 이제 막 증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두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세번째 도전 그러면 뭐 도전 도전 그러니까 직급 도전 직급도전 그거를 13년 동안 직급 도전파 그 판짜기 파 애들이 전부 이렇게 그냥 오염을 시켜 놔 가지고 도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사람들이니까 도전 안하니까 뭐하고 있냐면 한번 몰아서 갈때 외에는 다들 조용히 있어요 한번 갈때 제가 왕창 그냥 카드 그곳하놓거 그거 그냥 주지 남 주지를 않나 뭐 유효기간 아까 재판매라 했었고 실제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은 다단계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를 피라미드 한다고 그래요. 다락방에 쌓아놓고 왠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냥 괴롭히고 어? 내가 직급 가는데 어? 좀 도와줘 우리가 거지입니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들 왜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도전이라는 아주, 아, 정, 아주 그 굉장한 그거를 갖다가 많이 회손을 시켜놔서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데, 회장님이 정의를 잘 해주셨잖아요? 판짝이. 그건 판짝이지,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으로 가는 거는 도전이 아닙니다. 판짝입니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 사람들이 넌다리를 내고 있는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은 지금 10년째, 시,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공명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안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이제는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했다가는 갑니다. 그러려면 빨리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도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도전을 해야지만이, 도전을 하면 어떻게, 3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뭔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뭔가를 선택해야 이거 아니고 뭐래도 선택해야지 판짝이 하면 경신다고 그랬는데 판짝이 말고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가 아니면 이거를 의존하든가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선택한 이거에 의해서 1분 스피치하고 안 되는 1분 스피치도 또 정갈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는 뭐야 거기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직급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직급 목표라는걸 직급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는게 뭐 폼내기 위해서 뭐, 뭐 이렇게 울창불창한 빠지나 달고 뭐나 뭐네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는 거, 그 직급의 그 직급은 거기에 따르는 직급 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직급 수당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떡을 갖다가 얼어놓고 그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도전을 시키고자 그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도전을 해요. 15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 3일 냉겨놓고 그냥 막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 하듯이 막 그냥 고민만 막 이러다가 3일 냉겨놓고 이틀 냉겨놓고 그냥 밤을 패고 그냥 막 그때 막 생각 안 나던 것도 생각나고 막,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하듯이 도전 똑같습니다. 막1 0일 이렇게 잡아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엔 끄트머리 5일 남겨놓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하다 보면 그때 막 어? 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걸 내가 왜 여태껏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조금 조금 늘어나는 거죠. 성장은 합니다. 조금 성장을 해요. 그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 조금 성장한 거에서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선택하는 것도 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때 또 뭐를 해요?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선택을 하겠어. 시스템을 할때나 혼자만 아니고 나 우리 두세명 말고 더 많은 사람을 해서 뭐 아니면 여러가지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맞는 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변화를 하다 보면은 또 도전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3C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어, 그런 도전과 그 3C를 갖다가 거포 그냥 그 사이클을 갖다가 한 반복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네트워크에 귀신이 돼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프로가 돼 있는 겁니 어느 사회나 프로만 떼도는 부분니다 어설픈 사람들은 맨날 그 프로, 그 진짜 프로들한테 밑돈만 이렇게 대주는 거지 항상 그 프로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돈은 프로들이 다 봅니다 연예계나 뭐 이런거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프로는 다른게 없어요 무학 자도할수 있다는 그 프로가 되는 겁니다 뭐냐 3c 를 반복적으로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시스템 64년간 검증해 검증에더 이상 오차 하나 뭐하나 여기서 왜 이거, 이거는 왜 그렇대요? 현실은 너무 안 맞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검증해 검증, 더 이상 여기서 검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입니다. 무학자도 할수 있고, 80대 할머니도 마음만 먹으면 선택만 하고, 하자는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당장. 당장 선택하시고 당장 하십시오.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변화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